따제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회화 열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칭크 리프치엔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50문장 정도 생활 어, 문장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건 길고요 어떤건 좀 짧기도 한데요 여하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을 중심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중국에 생활하면서 어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내용은 어이 오늘 수업의 내용은 교재 수청함위 주지 자우청 이라는 북경 어원대학에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제가 초급 때이 책으로 수업하면서 배웠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출판사에서 나오는 추지한위고위 초급한어 회화책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교재는 이두 권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하튼 차근차근 왕도가 없습니다. 몇 문장 외운다고 중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발음부터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같이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시고 소리내 어 읽으셔서 문장을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머리 속에서만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내 어 읽으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어, 길거리에서나 뭐, 뭘 하거나 일하거나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길서 소둘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밥 살게 돈은 네가 지불해 워칭크 워칭크 니付치엔니후 이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수업을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在大街上，李明和王浩遇见了一位朋友。在大街上 이거는 전치사구죠. 짜이라는 개사에 뒤에 명사가 오고 방사가 오게 되면 전치사구를 만들게 됩니다. 장소 전치사구가 됩니다. 명사 여기 명사가 장소가 왔지만 시간도 올수 있겠죠. 짜이 자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치사구를 만들었습니다. 짜이 따, 짜이 따 지혜상, 따 지혜라는 말은 큰 길을 말합니다. 큰길가 대로를 말합니다. 짜이 루상, 그래도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짜이 따 지혜상, 리밍 허 왕하오. 원래 교재에는 일본인 이름하고 중국인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리밍 허 왕하오, 리밍과 왕하오가 위지앤러이웨이 펑요 위지앤이라는 말은 지앤이 누구를 보다 라는 뜻입니다 지앤맨 지앤따우니 뭐 이렇게 지앤은 누구를 보다는 라 뜻인데요 위지앤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위 자가 우연하다 할때우 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위지앤 위다우 위지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는어 지나간 어떤 일이 완성됐을 때 사용되는 러입니다. 조사 러. 벌써 만났다는 뜻이죠. 만났다. 어떤 친 뭐, 어떤 걸만났냐면 친구를 만났습니다. 위제럴 펑요. 펑요 친구를 만났는데 한 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쓰이는 양사가 웨이입니다. 웨이. 자, 이 양사는 명사 앞에서 수량이나 양을 말해주는 그런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품사입니다 그래서 양사라고 하는데요 이웨이 벙료 오늘 양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것도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웨이 벙료 친구를 만났다 자 길에서 왕하오가 리민과 왕하오가 한 명의 모르는 어, 아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왕하오 왕하오 니하오 니하오 아, 왕하오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니하오 이성 삼성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인사를 왕하오가 친구한테 인사합니다. 니하오 안녕 그리고 시아오매오커마 먼저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아. 지치시 시, 마찰음이기 때문에 혀를 혀면을 경국에 붙이면 되지 않고 살짝 갖다 대죠. 시아우. 시아우. 시아우. 시아우 메이오. 메이크마 이는 을로 발음 나기 때문에 을. 을 어로 발음 나기 때문에 크. 크. 솔도에서 뚝 떨어져야 됩니다. 크. 课 晓没有课吗? 没有课吗 자, 오후에 메이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课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수업이 없니? 오후에 수업이 없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오요마没有课吗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오요는이 친구가 오후에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오요 수업이 있냐라고 묻는 거고요. 메요커마라는 말은 왕하오가 A라는 친구가 오후에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에서 만났기 때문에 시아오 메요커마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런, 이런 뜻입니다. 시아오 메요커마 수업이 없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요, 요, 요. 요 아, 여기는 원래 삼성이죠. 삼성인데 요깡 일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삼성으로 짧게 해줬습니다. 요 깡시아크 깡이라는 말은 방금 부사 방금이란 뜻입니다. 깡깡 일성은 깡. 조금 길고 높게 계속 이 소리를 끌어줘야 됩니다. 강 깡. 흔들리지 말고 깡 이렇게 쭉 뽑아야 됩니다. 깡 시아크 시아크 시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동사나 어떤 그 내용들을 시아로 규정해 주면 됩니다. 시아 뒤에 많은 명사가 와서 동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많은 뭐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시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아를할 때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시아산 그러면 하산하다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산하다 시아산 시아산 시위 그러면 비가 오다 라는 뜻입니다. 시아위 비가 오다 시아크 시아위 시산 시아下 시아유, 시아 우리 다 이렇게 시아라는 동사로, 어, 이렇게 동, 다른 새로운 동사를 만들었어요. 비가 오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말합니다. 님은 취나, 님은 哪나 너희들 날 어디라는 뜻입니다. 날은 어디라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님은 취날 취날 어디를 가냐는 뜻이죠. 자 이거 취 발음도 중요합니다. 지치시 뒤에 오는 우는 다이 발음이 원래 표기할 때는 우이지만 원래 소리는 위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가 아니고요. 취, 취 발음을 주, 주의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님은 취날 자 날은 어디 라는 음. 의문대명사 인데요 의문 마가 없어도 의문대명사 이기 때문에 의문문이 됩니다 님은 취날 그러면 너희들 어디로 가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니 짜이날 니 짜이날 너 어디에 있니라는 뜻입니다 니 짜이날 니 짜이날 니자 짜이 너희 집이 있다 어디에 있니? 니지아 짜이날 니지아 짜이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짜이날 니지 짜이날 니 짜이날 주 주는 뭐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살다 거하다라는 뜻인데요. 너 어디에 거하지? 너 어디에 살지? 그러면 니 짜이날 주니 짜이날 주 洗手间在哪 화장실 어디에 있죠? 혹은 처소처소在哪儿洗手间在哪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많이 쓰인다 단어이죠. 그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가거나 할때洗手间在哪洗手间在哪자 여기에도 시소 모두 마찰음이기 때문에 혀를 혀의 면을 경국에 붙이면 안 되고 살짝 띄어지면서 시쇼시쇼 그리고 지엔은 설명은이죠 그래서 여기는 붙여야 됩니다. 경국에 살짝 붙이면서 소리 납니다. 그래서 시쇼 지엔 시소 지엔 시소 지엔 이렇게 발음 나죠. 이성 삼성 일성 시쇼 지엔 시소 지엔在哪 시소 지엔在哪 아주 많이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시소젠 짜이날 님은 취나 이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하오가 대답합니다. 취디된취디된 어. 된 서점에 가. 우리 서점에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밍 왕하오의 친구 리밍이 서점에 가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我想买一张世界地图. 我想买一张世界地图. 世界, 世界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세계. 地图, 世界地图. 地图라는 말은 지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내가 세계 지도 한장 사려고 워샹 마이 이장 세계 지투 라는 뜻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워샹 마이 삼성 삼성 삼성이 왔기 때문에 이성 이성 삼성을 읽어줘야 됩니다. 워샹 마이 워 워샹 마이 그리고 일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이 되죠. 그래서 워샹말 워샹말 이정이정 일성은 원래 일성, 이성, 삼성은 일성이 원래 일성 1성, 일성인데요. 1, 2, 3이올 때는 사성으로 바뀝니다. 사성으로 그리고 만약에 사성이 오게 되면 이성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죠? 4성이 오게 되면 2성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장이장이장 어떤 종이 같은 거한장두장할때 쓰이는 양사가 장입니다. 장이장이장시계 시지에, 세계는 세계라는 뜻이고요, 장2 지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발음 보겠습니다. 이장이장이장 그리고 스 지에는 사성 사성인데요. 사성 사성이 올 때는 앞에 사성이 반사성이 되어서 너무 길게 안 빼줘도 됩니다. 스 지에 스 지에 하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스 지에 스 지에 그리고 마찰음이고 설면음이기 때문에 스 지에 지에는 붙여야 됩니다. 혀 면을 경구에 살짝 붙이면서 스 지에 스 지에. 마찰음은 떼고 이걸 붙이고 발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 주시면 듣기가 좋고 또 쉽게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혀의 위치를 분명하게 두시면요. 슈, 지, 세계, 세계는 뜻이고요. 디투, 디투도 설첨 중음이죠. 그래서 그 치조 가까운 곳에 혀를 붙여야 됩니다. 디투, 디투 딱 여기 디투에 디 어, 터는 양이두 두 단어는 혀를 치조에 혀끝을 딱딱 붙이면서 내야 됩니다. 디투, 디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샹마이 장世지의2 나는 사고 싶어요. 세계 지도 한 장을 사고 싶어. 하고 리명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또 샹마이, 샹마이. 그리고 또 사고 싶어 샹마이 이성, 삼성이 됐고요. 이번자 여기는 삼성이 와서 사성이 성 되었죠. 이번이 2번. 번이라는 말은 한 권이라는 뜻입니다. 중한 측댄 한권의 중국, 한국, 중한 사전을 사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중 중은 중으로 읽어도 안되고요. 종이도 아니고요. 조웅입니다. 오우, 오라는 발음이 비염이 올 때는 오우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쫑쫑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발음이 내기가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쪼웅하고 오하고 우를 한꺼번에 발음하는 쪼웅 쪼웅 쪼웅 한 쪼웅 한 쪼웅 한 쪼웅 이 쪼웅 은 어, 설치음이기 때문에 이빨 뒤에 혀 끝을 이빨 뒤에 딱 붙이고 츄츄츄 할때 그런 그런 느낌으로 츄츄츄 디엔 츄디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일명이 세계지도 한 장을 사고 또 중한 사진도 하나 살려 그래요 한 권, 2 번, 이장 이거 전부 다 양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워샹마이 알성 알성 삼성 이 워샹마이는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입에 베이도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워샹마이 워샹마이 워샹마마이 저와 같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워샹마이 我想买 이성 2성, 2성3성입니다我想买我想买我想买 .我想買 .我想買. 나는 사고 싶어요. 我想买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장 이장 한 장을 사고 싶어요. 이장 이장 소리내어 읽읍시다 이장 이장 我想买一张 我想买一张世界地图, 我想一本,一本, 한 권이랍니다. 책의 양사는이번이죠이번이번이번 예,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我想买一张世界地图,想买一本,中韩词典.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我요 양번, 오요 어, 양번, 중한 지어두 권이 있대요. 책이 중한사진 내한테 두 권이 있어, 송니, 2번, 송은 누구누구에게 주다 라는 뜻입니다. 송니, 보통 간목진목처럼 송 다음에 사람이 오고, 주, 주는 물건이 오게 됩니다. 생략됐겠죠? 송니, 2번 지랜, 그래서 여기는 어, 우리가 간목 영어에 보면 간목진목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송 뒤에는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 뒤에 오게 됩니다 송이이번 봐. 나한테 한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월요양번자 우리 그럼 발음만 보겠습니다 삼성삼성삼성삼성이 연달아 올 때는 앞에 있는 삼성은 무조건 이성으로 바꾸고 끝에만 삼성을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어, 더 삼성이 계속 올 경우에는 계속 이성을 해주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끊어주는 앞에서 이성 이성 삼성하고 다시 또 이성 이성 삼성 이렇게 시작해도 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 어디에 끊어줘야 될지 한번 끊어주고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삼성의 법칙은 무조건 삼성 3성, 삼성 3성, 삼성일 때 앞에 삼성들은 이성으로 바뀐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성삼성 이성삼성 이렇게 여기서 끊어줘서 이렇게 읽어도 때는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요양번 이거는 연달아 해줘도 괜찮겠죠. 오요양번 오요양번 이렇게 도 되지만 오요양번 이렇게 연달아 해주는 것이 훨씬 말이 빠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요양번 我有两本，我有两本中韩词典，中韩词典. 우리 아까 연습했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고요. 송니 송니 이 번다. 너에게 송송 송니 이번이 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삼성이 내게 오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我有两本. 我有两本我有两本 我有两本, 나에게 두 권이 있어요. 我有两本. 예. 연습 잘하 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리밍이 말합니다. 한 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what the shit이야? 我怎麼獻你啊? 내가 어떻게 너에게 고마워, 보답해야 되니, 감사해야 되니 이런 말입니다. 시에, 시에, 시에처럼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점는 어떻게라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은 한번 보겠습니다. 점는 우리 아까 셈머스 호, 점은, 그리고 날 이런 의문 대명사가 어, 의문문을 만들기 때문에 뒤에 어기 조사 마 이런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의문문이 됩니다. what's the machine이야? s e 이렇게 말합니다. 怎 우리 s 번잠 e 보겠습야니다 w h a t 게 말합니다. w 了어떻 s e 게 말합니다. 야怎게怎합니다어떻게게야 怎么回事?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怎么回事? 怎么搞的? 怎么搞的? 어떻게 된 거야? 搞는 뭐 뭐하다? 조화와 같은 그런 의미 의미의 동사입니다. 怎么搞的? 怎么搞的? 到底怎么了? 到 어디 么了到底 도대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 여기 좀 잘못됐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부어하죠된거도착체어는데 도대체 어 않았니? 도어 怎么？ 어떻게？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 이런 말입니다. 아주 잘 사용하는 말이죠. 점么还没到呢지出发的时间特别早 怎么还没到呢? 你怎么还没到呢? 이런, 이런 뜻입니다. 怎么还没到呢? 네,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지금? 지 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오빠, 하오빠은 빠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 처리할 수 있어. 하오빠, 간단해라는 뜻입니다. 하오빠, 칭크, 칭크 밥 사면 되지. 칭크, 칭크, 하오반, 하오반, 칭크 간단해. 밥 사면 되지. 자, 그러니까 거의. 可以 거의 좋아, 可以야可以 거의 좋아. 我请客, 내가 밥 살게. 你付钱. 그러나, 니가 돈을 내라. 어, 我请客, 你付钱. 자, 이렇게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게 한 말입니다. 거의, 거의 이성 3성이죠 거의, 我请客. 이성, 삼성, 사성입니다. 우어, 우어 칭크 니푸付钱니푸 아, 이것도 우가 이 밑으로 와야 됩니다. 니푸钱你니푸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이 우어 칭크 니푸 자, 그러면 우리 좀더 문장을 응용해서 읽어보고 연습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강샤크 우리 배웠습니다. 강샤크 방금 수업을 마쳤어요. 강샤크 강샤크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강다오지야르 강다오 방금 끝났어요. 강제수러강제수러 방금 출발했어요. 刚了 방금 시작했어요. 刚开始了. 방금 갔어요. 刚走了. 방금 다 먹었어요. 방금 다 먹었어요. 刚吃完了刚刚打完了作业刚刚好好了刚做好了刚刚打完了刚刚好好了刚刚打完了哟这本书刚看好了刚看好了刚看好了刚ン食完了刚ン刚起床了我刚起床了我刚起床了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니们去哪儿? 니们去哪儿? 어서점에가 我们去书店. 我们去书店. 니们去哪儿? 我们去学校. 我们去学校. 니们去哪儿? 去商店. 상점에가 去商店。你们去哪儿？去教会。去教会。你们去哪儿？去超市。去超市。你们去哪儿？去图书馆。去图书馆。你们去哪儿？去公园。去公园玩。去公园。 你们去哪儿?去卡拉OK,卡拉OK,卡拉OK. 你们去哪儿? 영어가 내가去电影院电影院 자, 우리, 你们去哪儿?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그랬죠. 我想满一张世界地图. 우리 이 문장을 조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我샹마 응용해 보겠습니다. 我샹마 "만년필 하나 사고 싶어요." "이즈 강비." "이즈 강비." 我想마 "이즈 강비." "나는 운동화 한 켤레 스고 싶어요." "我想买" "이즈 강비." 이 운동화 한컬렉 "我想买" "이즈 강동我 "이즈 강동화에 나는 슬리퍼 한클레 사고 싶어요. 워想마이 이슈왕 투어시 이슈투어 신발이나 그런 두개가 짝이 되는거는 이슈으로이슈이라는 양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슈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샴푸 하나 사고 싶어요. 샴푸는 양사가 이핑 이핑 시파수에 시파수에 시파는 머리를 씻다 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씻는 어 수에 있는 그 액체 그래서 샴푸를 말합니다 시파수에 시파수에 시파수에 이 빙시 파수에 오시아 마이 빙시 파수에 신영 선글라스 하나 사고 싶어요 오시아 마 이副 신관 모징 이副 신관 모징. 모징 가족 장갑 하나 사고 싶어요 이쿠 비소타우 소타우 소타우는 장갑이라는 뜻인데요 비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비소타 가족 장갑 이쿠 비소타우 이쿠 이젠 옷은 지엔이라 양사가 지엔으로 사용됩니다. 옷은 지엔으로 사용됩니다. 이젠 엔이색깔천 찬성 색상. 이젠 밝은 색깔의 이젠 바이 색깔의 나는 스웨트를 나 드리고 이젠 밝은 색깔의 나는 스웨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오젠밝 이젠 마우 송게의 마마 나는 천산 어, 스웨트 마우샨 어, 스웨트라는 사서 송게 성게이. 송게는 선물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여기로 왔죠. 대상 전치사가 뒤에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어요. 게이가 동사 뒤에 어 전치사가 동사 뒤에 와서 누구에게 머무를 제공하다, 뭐 선물하다. 지아오게이, 공게이 여러가지로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샹마이, 이 마우샨, 송게이, 마마 자, 그 다음에 또뭘 사고 싶을까요? 사과항 상자 사고 싶어요. 워샹마이, 이샹빙고 상자를 하는 양사는 이샹, 샹 시이 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자할 때쓰는 동사죠.이 양사죠.이 샹, 이샹이고이샹 빙고, 이想买이 상, 빙고 이 상, 한 상, 자 사고 싶어 상, 나는 해변이 집을 사고 싶어요 이 상, 이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워샹마이 이슈 구이화 송게이 뉴 펑요. 자, 여기 화를 할 때, 어, 꽃을 사용할 때요. 한 다발 할때 쓰는 양사가 슈입니다. 이슈, 한 다발 할때 이슈를 쓰고요. 보통 어, 한 송이 할 때는 두어, 두어라는 이 양사를 사용합니다. 이두어, 이두어. 이도 매 꽃이 화그럼 한송이 장미 꽃이고요. 한 다발 할 때는 이슈를 사용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워샹마이 이슈 매이화 송게 니 펑요. 야 여기도 개이라고 썼죠. 송게 니 펑요. 자, 나는 아이 양육에 관한 책을 몇권 사고 싶어요. 워샹마이 집은 책이기 때문에 양사가 번을 썼습니다. 여러 권이기 때문에 지 지라는 몇 개라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집은 집은 그리고 관위는 뭐뭐에 가나요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가나요? 뭐에 가냐 하면 지아위 위얼 아이를 양육하다 할때자 양육하다 할때 육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양육에 관한 뭐뭐에 관한 양육에 관한 책 몇 권의 양육에 관한 책을 사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참고하 어, 그냥 참하시기 바랍니다. 我想买几本关于위儿的书关于위儿的书关于 그리고 여기는 뭐책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서关위育儿的书关于什么什么的书 아주 이거 고딩 따페로 많이 이것도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조금 이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참고만 하시고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문장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중앙 사전 중한 사전이 몇두권 있어 한권 넣어줄게. 우리 본문 내용이죠. 오요 양반 중한 체리송 송리 이번바두권 있기 때문에 송리 이번 바. 너에게한권 줄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문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계 지도가 두장 있어 한장너에게 줄게. 워요, 两장世제디图 송니이장바, 송니이장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산이 두개 있어 하나 더 줄게. 워요. 양바샨양바샨양바샨양바샨자 여기도 워요. 여기에서 끊어주고 양바산. 워요. 양바샨 이렇게 이렇게 말을 수도 할 수도 있고요. 워요. 양바샨 같이 이성 이성 이성 이성 마지막에 삼성도 할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자기가 어떻게 끊을지 주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와요 <목소리> 양바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와요 양바산, 와요 양바 양바산 발음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와요 양바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두개 우산 두개 있으니까 비가 오고 있거든요. 내가 우산이 두개 있으니까 송니이 봐봐. 송니이 봐봐. 하나 더 줄게. 송니 이거 봐. 이거 예,可以. 我有 양把 잔,送你一个吧.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만년필 두개 있어요. 我有几즈我有几즈깡笔我有几즈깡笔 나는 여러 개, 만년필 여러 개있어送你一즈吧 너에게 하나 줄게送你一즈吧보통一즈吧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까 우산이나 이런 것도 이거 봐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사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더, 어, 고급스럽죠. 모자가 꽤 많아요. 하나 더 줄게. 我有好多帽子. 我有好多帽子送你一顶모子는顶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顶은 꼭대기 뭐 머리 꼭대기 제일 높은 곳을 말하기 때문에 모자가 머리에 신체 중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딩 이라는 양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송니 이 딩바 송니 이 딩바 하우두오마 송니 이 딩바 자 여러개 외투가 있어요 한벌 너에게 줄게 워요하우지外 와이이 워요하우지 와이이 送你一件吧，送你一件吧。我有好几件外衣，送你一件吧。여러 개 책가방 있어. 나한테 하나 줄게. 我有好几个书包，我有好几个书包，我有好几个，我有好几个书包。送你，送你一个，送你一个。我有好几个,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좀 수업이 시간이 길었는데요.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在大街 상, 리민和王浩遇见了一位朋友王浩你好你好샤没有课吗有刚下课你们去哪儿 去书店，我想买一张世界地图，想买一本中韩词典词典。我有两本中韩词典，送你一本吧。我怎么谢你啊？好办，请客。可以，我请客，你付钱。여러분, 어좀 내용이 오늘 길 어, 긴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들으시고 좋은 자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